오늘은 홍언니가 선배 바디빌더를 만나러 갑니다. 누굴까요?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언니보다는 일단 선배고 헤비급 중에 헤비급 보디빌딩계의 장동건 이 정도면 아실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전칠성 선수입니다. 전칠성 선수 사이즈가 굉장히 컸죠? 어, 뭐 이승철을 압도했던 뭐 헤비급 선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I gotta hit the beat, I gotta hit the beat, I gotta hit the beat, beat. 아까 얘기했던 전칠성 선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 이렇게 처음부터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렸어야 되는데 모자이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20대 때 바디 빌더 때 함께 하셨던 헤비급 중에 헤비급 어, 어, 어. 이승철 선수를 요만하게 만들었던 아, 아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된 빌더, 옛날 빌더 전칠성입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어, 제가 예. 어디 다른 채널에 나가면은 어. 옛날 빌더 준형입니저상 이러거든요. 청라에서 그 센터를 하고 계세요. 오랫동 안 하고 계시는데 그 선수 양성도 하시고 그렇죠. 선수도 하고 어, 일반인도 하고 음. 근데 센터, 퍼블릭 센터이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도 많은데 그 형한테 배우는 이제 빌더들도 계시니까 어, 혹시 주위에 계시는 바디빌더가 있으면 오시면 될거 같아 근데 저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신뢰가 안 간다 안 오시면 돼요 <웃음> 그렇지 <웃음> 그 최고 나갔을 때가 그러니까 저, 저랑 처음 같이 파트너 했을 때 2005년도죠 4년? 2004년 우리 형이 85에서 은메달 할때 했었잖아요 음. 그 그게 전주야 전주 어, 전주? 어, 전주. 근데 헤비급 때 이렇게 컸던 걸로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데 음. 85를 나간 거잖아요 음. 그때 이제 광경원 선수가 1등을 하고 형이 그때 2등을 하고 그때 형 3대가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벤치프레스가 벤치 그 대충 처럼 180에서 한200 정도? 200 스쿼트를 280, 90? 데드는 250? 2 5 0은 넘었을 거야. 아, 그래요? 어, 2 5 0 넘었을 거 저도 기억에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음, 그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뭐, 아, 이게, 뭐,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어, 어. 그렇 그러니까 저희가 멈당한 저희, 거죠. 그니까 그때 뭐, 어. 리프팅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뭐, 것도 잘 몰랐고. 어. 그렇지, 그냥 뭐, 꼬리는 대로 꽂는 거니까. 어. <웃음> 그쵸. 그냥 그냥 드는 어. 거죠, 뭐. 그냥. 꽂혀있으면, 뭐, 꽂혀있으면 어. 그냥 그거 가서 어. 들고 안 빼고. 그렇지. <웃음> 그냥 귀찮으니까. <웃음> 어. 꽂힌 상태 뭐, 그냥 들지. 뭐. 뭐, 어차피 들 건데. 어. 네. 그렇게 된 거지. 어. 그땐 그랬잖아. 아,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이 음. 음. 많이 이제 그 물어보는 것들이 바디빌딩은 음. 무게냐 자극이냐 그래 그게 이제 나도 일단 이, 일단 이두개 중에 일단 설명을 하더라도 일단 난 무게라고 봐 무게 예, 어, 초보자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걸 거야 음, 맞아 예, 무게를 해야 되느냐 하... 횟수를 해야 되느냐 네. 어떤 운동에 이제 자극점을 찾겠다고 해서 이 가벼운 거 가지고 빈부모로 이제 근육을 움직이는데 네. 결국 비모 매일 하고 1kg짜리 가지고 매일 하면 안 크죠. 에이... 결국 그 1kg 정도밖에 힘을 음, 못 쓰는 거거든. 예, 그러면 그러면 그 자극을 10kg에서도 찾아야 되거든. 20kg에서 찾아야 되고, 30kg에서 찾아야 되고, 평생 1kg, 2kg만 가지고 자극만 찾다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 음. 어 누군가에게 운동을 배우러 가잖아요. 음. 형한테도 가고 다른 선수한테 가면은 그 사람 같이 되고 싶으면 은그사람들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맞잖아요. 음, 뭐, 음. 근육의 모양이나 음. 근육의 사이즈나. 음. 그러니까 키우고 싶으면은 최성현한테 가면 돼요. 그면 어. <웃음> 그런 원리거든 저는. 네, 근데 그렇지. 저는 좀더 밸런스를 좀 생각하는 게 음. 저는 원래 있어갖고 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 저나 그런 선수를 찾아가면 되는 거고. 음. 음. 그러니까 클레무 가면 돼. 헤비급 중에 헤비급을 되려면 전실성 선수에게 아, 그렇지. 아. 어. 여기서 하나 더 질문 하나. 음. 그러면은 이 사이즈를 키우는데 그러면은. 형이 생각하는 거는 건 무조건 무게?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물론 내가 추구하는 거는 고중량이야 응 음, 어, 고중량이긴 한데 저중량에서도 내가 얼만큼 근육을 가지고 놀수 있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게 기본이 깔려야지 네, 네. 결론은 어, 무조건 어느 정도의 업무익업을 잘하고 음. 최고로 무겁게 가자 그렇지 그게 내 사이즈다 네. 그렇죠. 네. 어, 내 허벅지가 네. 300kg를 들면 300kg의 사이즈가 나, 나오고 그래. 네. 200kg밖에 못 들는 애들이 200kg의 사이즈가 나오. 그렇지. 그런 거지. 음. 맞아요. 보디빌딩은 스포츠다, 쇼다. 야, 이거 진짜 만연한 질문이지. 하 음. 그래서 제가 이녀석 음. 쇼로 봐야 될까, 스포츠로 봐야 될까. 음. 음. 근데 이제 일단 일단 보면 나는 스포츠라고 스포츠, 아, 네, 스포츠라고 보면 이게 대부업을 뛰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네, 거예요, 네, 스포츠야. 네. 왜냐면 몸을 만들어 가저, 가는 과정이 사실 어느 여타 이 운동 선수들보다 진짜 극도한, 네. 극한 직업에도 나올 그치? 것만한 이, <웃음> 네, 어. 그러니까 러닝컬먼그 다큐멘터리도 있고 어. 어. 음. 결국 무대에 올라가서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근육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전까지는 스포츠인데 분명히 올라가서는 내가 즐길만큼 즐겨야 되는데 못 즐기게 음. 되는 게 음. 아쉽기는 하지. 음. 저도 옛날에 스포츠라고 생각했는데 음. 요즘에 이제 사설대가 많아지고 음.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음. 다양한 종목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쇼의 느낌이 많이 바뀌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때는 이제 연봉을 받으면서 하는 직업 선수가 있는데 음. 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음, 그직 이없어요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그때는 체전을 나가고 동체전을 음. 나가게 해서 음. 이제 지자체나 체육회 같은 데서 이렇게 음. 팀을 만들어서 연봉 선수로 이렇게 실정을 했는데 음. 어그 당시에 형이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얼마예요? 인센 없이 5천인가 5,500 5천 5,500이나 5천 5천 5천 6천까지 받았었죠. 제 연봉은 얼마쯤 했어요? 보셨, 음. 형이 경기도 체육회, 저는 경기, 같은 경기도 용인시청. 경기, 음. <웃음> 제가 메달권 선수 중에 전국에서 가장 적게 받았었을 거예요 아, 3,600 음. 보통 그 당시 메달권이 제가 알기로는 4,000에서 6,000 사이 응, 그 정도였아요 그 메달권 선수가 그리고 최고로 받았던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원 정도로 그게 이제 보, 어, 본 연봉은 아니고 그 연봉에서 음. 옵션이, 어, 옵션이 번회로 들어오는 거에요 어, 어, 어느, 어, 예, 어, 어, 어느 협회에서 지원이 들어오고 어느 옆에서 지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지원이 들어오는 데까지 아, 아, 그렇게 합산 합이 합산, 합산, 합산이 되는 합산에서 계획.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누구예요? 경원이겠지. 1억까지 돼요?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그 지금 만약에 없어지지 않았으면 한 7, 8점까지 연봉이 올라가지 않았어? 저희 경기도. 응. 어. 저희 있을 때 우리 어. 종합우승. 응. 어. 어. 메달했지. 어. 금메달은 메달. 응. 어. 잘했지. 어. 근데 그때 형동점 응. 음. 아, 알고 있어. 아니야, 그건 몰랐어. 저 그때 당시. 저 끝나고 나중에 알았는데, 음. 둘다 5점, 5점인 거예요. 음. 그 동점이 나오요 상훈이 형이랑 저랑. 음. <웃음> 근데 나중에 알았지. 음. 그러니까 뭐, 그, 협회에서는 뭐, 누가 1등 하든 상관이 음. 없으니까, 음, 그렇지. 뭐 선배를 음. 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죠. 그렇지. 개인적으로. 기심사를 되셨어야 되나면 음. 평생 남는 건데. 음. 음. 형 어, 개인적인 어. 팬은 없었어요? 없었지. 그 없었어요? 어막 그 쫓아다니는 없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없었어 형 보디빌딩이 장동건이잖아 요웃기군데네저덜 왔어 보디빌딩이 장동건 <웃음> 아니예요? 장동건 닮지 않았나요? <웃음> 저덜 왔어 <들었어. 웃음> 장동건이 씨 <웃음> 어루 <어느 웃음> 죽었냐 뭐 <막> 닮았는데 <다양한데, 웃음> 저는 <웃음> 지금 봐도 좀 닮은 거 <웃음> 있는 거 같아요 아니야 형이 생각하는 기억나는 <웃음> 바디빌더가 좋은 사람이 누굴 있어요? <웃음> 김성환? 성환이? 아, 성환이 보면 좋지 어그 이후에 왜? 후배들 중에 더 있어요? 생각이 안 나지. 위망주가, 음. 저도, 제가 왔을 때도 이렇게 막 나오지 않아요. 얘가,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음, 없는 것 같았다. 그때 당시에는 20대만 해도, 그러니까 구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20대 때도. 음, 그렇지 지금은 뭐 20대 때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항상 인스타를 보면 못뭐 묻은 친구들이 엄청 많던데? 이름은 모르는데, 인스타서 인스타니까. 아, 이게 그래, 그런 거야? 인스타에서는 어. 어, 어플도 쓰고. 어, 그래? <웃음>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막 나와, 어어떻살벌한 친구도 막 나와. 근데 하고. 시합장 가거나 이렇게 만나면은. 그냥 시합장 가면 의외로 없어? 맞아요. 응. 어. 맞아요. <웃음> 의외로 없어. 저런 <저도> 선수, <웃음> 인스타 선 선수는 다 어디로 사라진 그러니까. 거야? 막 그럴 정도로. 응. 어. 어. 어. 없어 에이. 선수들이. 저저 제가 어릴 때도 그래요. 많이 찍어서 가장 좋은 걸 올리니까는 음. 그리고 조명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좋은 거 올리니까 음. 그런 거죠. 음. 많이 먹고 무겁게 하고. 무겁게 그 다음에 비시즌 시즌 없이 열심히 하고. 아, 그렇지. 어. 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 누구나 아는 당연함인데, 이 당연함을 대부분 다 못한다. 못한다는 못하는,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응. 오랫동안 운동한 그 선배, 동료, 후배들, 바디빌더는 저도 되게 존경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 아, 예전에 네. 그 네. 닭가슴살, 어. 저희 초반에 그 없었잖아요. 닭가슴살 파는 데도 없고, 음. 그래가고 음. 계란 먹고, 막. 그때 닭가슴살 쌌는데, <웃음> 어. 아, 한 팩에 800원인가? 800원? 어. 100g짜리야? 아니 그 600g짜리 800원 아, 600g짜리 그렇게 샀나? 너 아, 지금 한 팩에 800원을 싼거거든 100g짜리 한 팩에 그래 그때 네. 그 초창기 때 닭갈비살이 없었어 그지? 네. 계란먹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닭갈비이 나온거야 네. 할인인가 네. 어딘가 에서 네. 그게 이제 800원인가 네. 800원인가 그랬을거야 아. 800원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막 웅탱이도 사왔잖아 우리 합숙하면서 동거동 웅탱이 사왔는데 그게 왜 비싸졌냐면 왜 비싸졌냐면 그 다음에 조로독감이 오면서 1,200원대로 뛴 거야 그리고 안내려간는거 다시 예, <웃음> 응, 그리고 안내려갔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조르두까이 오면서 2,400원으로 <웃음> 어어그 응. 다음에 조르두까이 오면서 5000 얼마까지 5,000원 까지오는 거야 <웃음> 그러면 그때 응. 600g에 800원을 하는 닭가슴살을 먹었던 응. 옛날 빌더 홍언니와 전칠성 선수가 지금 어. <웃음> 15년 전에는 어. 그렇게 샀다고요? 굉장히 와. 쌌지 <웃음> 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 네. 어 많이 얘기했나? 네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어 그래. 가보자니다어 별말씀을. 네. 어 한번 주먹 한번 해줄래? 이거 안 해줘? 해줘. 어. 어 그래. 그하다 어. 다리 거기서. 잘 어. 그래. 어 이렇게 안 해도 돼, 진영. <웃음> 어. 이렇게 안 해도 돼. 네, 아무튼 저희 끝인사를 한번 여러분께 저희 어. 지금까지 네 바디빌더계 장동건 전지성 선수. <웃음> 옛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에... 뵙는 걸로 에... 구독과 좋아요 꾸꾸 <웃음> 꾸꾸 안녕